안녕하세요 기즈부입니다. 오늘은 짠! 우유팩으로 뭘할수 있는지 여러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. 네, 제가 이렇게 우유곽을 준비해봤는데요. 우유곽을 보시면 이렇게 뜯는 이음새 부분,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는데요.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정도 잘라서 수납함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.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잘라봤는데요. 라인을 맞춰서 잘라주시면 좀 편하게 자르실 수 있고요. 큰우유각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보고요. 하나는 이렇게 펼쳐봤는데요. 지금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어, 수납함으로 쓰시면 되세요. 예를 들어 양말 같은 이런 아이들 양말이나 어른 양말을 칸칸이 수납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고요. 이나 이제 어른들 소옷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수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났기 때문에 수납하기에 너무너무 좋거든요. 수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냉장고 안에 기름병이나 뭐시신 같은 흐르는 종류의 어, 양념류를 또 넣어 놓으시잖아요. 어, 이럴 때 받침으로 쓰셔도 너무 좋아요. 이게 우유곽이다 보니까 기름 종이로 도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받침보다 또 쓰시기가 훨씬 좋고요. 어, 무엇보다 또 재활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쓰고 버리기 너무 좋겠죠. 네, 그렇게 해서 수납함이나 이렇게 받침통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요. 뭐 주방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머리끈이라든지 여러 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칸칸이 수납해 놓으시면 너무 좋고요 겉에 또 꾸며 주시면 더욱 좋겠죠.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펼쳐놨는데요. 저는 이거를 너무 자주 애용하는 게 바로 김치 자를 때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. 도마에 김치국물이 묻으면 도마에 완전 베이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럴 때 김치 자를 때 특히 이용하는 편이고요. 특히 고기나든지 이런 거 자를 때도 기름이 좀 많이 묻는 편이라서 간이 도마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. 혹시나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베이킹소다나 소금을 이용해가지고 흔들어서 닦아주시고요. 돌려주시면 냄새가 정말 싹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닦아주시고 어, 수납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닦아주시면 정말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리실 때도 어, 재활용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?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유곽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저처럼 이렇게 지금 도마 형식으로 뜯어서 가져가서 차곡차곡 모으시면 휴지로도 바꿔준다고 하니까요. 그냥 일반 재활용으로 버리지 마시고요. 우유곽은 따로 모아서 휴지로 바꿔보시는 방법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블로그 할때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우유값 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건전지를 많이 바꿔봤어요. 네, 건전지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상관없이 모아서 가져가시면 또 건전지로 또 교환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막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모으셔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.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은면동 주민센터에서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점 유의해서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건전지랑 우유곽 어, 재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봤고요. 오늘 재활용으로 또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알아봤는데요.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기주부였습니다.